여기 아마존 북스가 보이네요. 아마존 북스를 쭉 둘러보니까 특이한 점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책을 정면으로 해놨어요. 우리나라는 책 등이 보이도록 착착착 꽂아 놓잖아요. 근데 여기는 어, 책의 앞면이 보이도록 다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. 표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. 어, 또 책의 이 서가에 옆쪽옆 사이드에다가도 이렇게 책을 지면할수 있도록 해놔 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로버트 기요사키 아저씨 책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어,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작게 미니북으로 나와 있고 어, 눈에 딱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보라색 표지 어, 한국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보라색 표지 네. <웃음> 이 여기서 이제 아마존 북스가 좋은 게또 보니까 태그가 다 달려있는데 태그에 리뷰 별점이랑 그 다음에 어 리뷰가 몇개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바코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태그마다 다 달라요. 어다 달라요. 어떤 거는 아마존 커스텀을 리뷰가 있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존 킨들 리더들에 의해서 아주 자주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래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써 있어요. 온라인에서 어, 리뷰가 되고 큐레이션이 된 거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태그를 달아놔서 해준다면서 그게 참 신선하네요. 또 평대를 보시면 은 보세요. 1단, 2단, 3단 이렇게 해놨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평대 같은 경우는 입체적이지가 않죠. 우리나라 평대는 그냥 평대만 있잖아요, 평상처럼. 근데 여기는 일단, 2 단, 3 단으로 해놔가지고 여기 지금 높이가 어른이 봐도 어, 그러니까 저 평대 높이가 어, 1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168인데 그래서 제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책을 다볼수 있다는 거. 네, 아 이게 아주 좋으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프란시스코의 토리픽스라데요 전경 정경... 쭉 보이죠? 여기 글시랑 마을이 여기 하늘 위에서 다 내려가다 볼수 있어요 아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고 아 여기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저쪽까지 다 보여요 완전 아 여기 불만합니다 정말